g t p 에 새로운 미션들이 많이 생겼어요. 아마 여기 두배 이벤트가 돼 있는 것들이 신규 이벤트겠죠? 빅샷. 자, 한 발만 등총을 들고서 일격에 처치하십시오. 개인전, 팀 데스매치, 팀전을 해야지. 자, 어쨌거나 저는 지금 앞에 있는 사람들 잡아볼 건데, 진짜로 무기가 딱한 발만 있습니다. 권총 한 발.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근접으로 잡을 거예요. 아, 첫, 따들 아, 따샷! 따샷! 따샷! 따샷! 따샷! 딱한 발! 나샷! 우리 팀 내가 캐리하고 있어 지금 빨간색이 아, 됐다, 나채 아, 채팅, 아니 이거 왜쳐지냐고 아, 채팅, 와, 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저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주 브루즈와 그래픽 카드를 가지고 계시다니 3060이면은 전 세계 모든 게임 다 돌릴 수 있어요. 아 그리고 여러분들 새로운 소식이 있어요. 4000번대 그래픽 카드가 나왔다는 소식. 아이 4080이 한 200만 원 하더라고요. 그래픽 카드 하나에 본체가 아니라 그래픽 카드 하나에 아니 이 사람들이 차를 타기 시작했어. 아이 안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안 돼.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 잡았죠? 음. 아나이야야아들 야! 야,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들! 아이! 이 사람들! 아니 이거 원래 이런 게임 아니잖아 왜 다들 자동차 타고 있는 거야 도대체 이쪽어 아! 나! 날아 받아야 하지마 아, 이게 다 어? 어? 어? 락사 때문이다, 어? 네! 여기까지 미션 클리어 현금이 33,000달러? 돈왜 이렇게 많이 줘? 이번 미션 돈 진짜 많이 줘 심지어 졌는데도 만우천 달러? 완전 이득인데? 내 편을 향해 쏴라 뭔 소리야? 이거 해봅시다 근데 설마 진짜로 우리 팀을 쏘는 건 아니겠죠? 아! 칼블립이 날 죽였다고? 우리 팀인데? 아이 칼블립 자팀키라는 미션 들어가 볼게요 무기 같은 경우는 라이플, 샷건 권총이렇게 했고 제대로 합니다 진심으로 진짜 제대로 할 거야 헤드라인 헤드라인 아에아에와에 제가 팀 키를 해볼게요 갈블리가 날 죽였다고? 우리 팀인데? 아니 갈블림 저희 같은 팀 아니에요? 아니 내가 죽이려고 했는데 먼저 죽었어. 진짜 제대로 한다 이제부터. 진심 찐텐. 아이씨. 요 아이. 아니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우리 팀이 지고 있다고? 아! 나야 가하! 우리, 어, 우리 팀. 아 우리 팀아 우리 팀 죽였어 안돼 이런 재작 아니 이게 팀한테 데미지가 들어간다고 어 이런 어이없는 게임이 어디 있어 어 근데 아군을 잡는다고 해서 좋은 게 없습니다 아! 세트롤 가나요 세트롤 여러분들 세트롤 원하십니까 같치들 필발쳐 드리오 가자 데드라이데드라이데드라이 나자 나해 러슬림스야 러슬림스야 러슬림스야 러슬림스야 러슬림스야 럭슬림 세아 럭슬림 럭슬림 럭슬림 가 그의 기적의 에임 여러분들 지금 우리팀이 이기고 있어요 믿기 지않겠지만 남은시간 1분 1분안에 제가 공포가 뭔지 보여드릴거요 에잇 자 이거 편지 제가 1분안에 공포가 뭔지 보여드릴게요 웟갓 아잇 자 남은시간 50초 여러분들 제가 이제부터 공포가 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출발 에잇 이 사람들이 날 안도와주네 진짜 어? 아니 이게 팀킬이 점수를 더 많이 준다고요? 아니 팀킬이 점수를 더 많이 준다는데? 미션클리어 이겼죠? 3만달러 들어왔습니다 3만달러 세팅 점수가, 무려 18 인님 43킬 뭐야 이거 아악! 이거 합시다. 한판 한판만 더 i l l boy, you go upstar, h a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s e 오 c 이 s 오오이갓 e r m a m m 오그 그래! 네이드! 런처! 나였어! 여러분들이 제이 게임은 제가 다이긴거예요 아이치! 감히! 감히 나한테! 어?! 1억을 쏠 수가 있어 어떡해 그리고 점프로 뛰시면은 눈앞에 저기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아니 근데 이 사람들이 어디 있는거야 도대체 발사! 발사! 나이셔 잡았죠? 수류탄 풀어! 이쪽으로 그렇죠 여기 있는 분들이 지금 다 숨어있어가지고 으하 나이셔! 얌마! 야마, 야마 흔들지 마. 다해, 다해, 아이, 다이 이겼죠. 미션 클리어.